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제가 어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요. 이게 유튜브를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어, 대본 쓰는 걸좀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본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촬영이랑 편집이랑 업로드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덜 드는데 대본을 이제 생각하고 작성하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대본을 쓴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것도 약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대본을 이제 완벽하게 해놓고 읽기만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본 작성했는데요. 근데 이거, 이거조차도 제가 진짜 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초보 유튜버가 이제 엄청나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 이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요즘에 일일일 영상을 하면서, 주간 이틀 동안은 이제 새벽 2시나 3시에 자서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어, 2,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데요. 근데, 물론, 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든지, 매일 명언을 쓰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집안일도 좀 많이 안 되고 있고, 등등등 정말 한 8개나 10개 정도를 제가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솔직히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말을 좀 못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요. 좀, 좀, 좀 정말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좀잘못 마주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스피치 관련된 영상을 보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스피치 관련된 책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인 거는 내 생각을 전달을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본을 쓰지 않고 편하게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일일영상을 하기 전에 항상 해왔던 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알아서 이제 좀잘 풀어서 선글라스 안 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간을 출근해야 돼서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